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에서 두세각선을극점으로 O, B와 OD의 길이가 3대 2잖아요. 그리고 AOD의 넓이가 4일 때 ABCD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o b 대 OD가 3대 2므로그 길이의 비가 3대 2. 그러니까 이게 밑변이 되잖아요. 그 밑변이 3대2니까 밑변의 b와 넓이의 b가 같잖아요 어. x를 넣으면 x 대 4는 3대2랑 같다 하면 음? x가 x 6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 맞아 맞아 어. 이렇게 여기랑 boc랑 음. 같아서 6, 6이 되고 boc를 음. 구하려고 하면 음. 이렇게 BDC랑 어. a B, d 랑 같잖아요. 음. 그럼 여기도 3대2고 6대X니까 음. X대6은 3대2. 그렇지, 그렇지. 아. 맞아. 가돼서 어. 25에요. 너무 잘했다. 맞아, 맞아. 그래서...